네, 안녕하세요. 보안프로트 조정원입니다. 어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음그웹패킹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과제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과제를 이제 웹패킹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자신의 실력들을 좀 테스트하고 또 뭔가 분석 보고서를 하기에 좋은 주제는 좀 워드프레스를 좀 선택을 하라고 저는 좀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과정에서는 과제로 하나로 항상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정말로 음그 규격에 맞게 하는 게 보고서 그 폼에 맞게 이제 분석을 하나씩 하나씩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워드프레스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드프레스가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 매니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워드프레스 공식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재 약한 5만 5천 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워드프레스 자체 엔진에서 나오는 취약점들은 뭐한 1년에 한두 개, 세개그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격이고요. 그 자체에서 나오는 취약점이 나오면 당연히 그거는 바로바로 바로 패치를 해야 하는 심각한 취약점들이 많은 것이고 이 5만 5천 개여정 중에서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개인이 프리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으로 또판매도할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또 사람들이 사용한단 말이죠 뭐한개든두명이든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몇만 명 그 다음에 몇 수십만 명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보안 이슈가 나왔을 때이 개발했던 분들이 패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패치를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은 또 신뢰를 가지고 더 많이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패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보안 이슈가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플러그인을 걷어낼지 아닐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어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이슈들을 좀 보면은 항상 이 플러그인 워드프레스에 있는 플러그인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들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취약점에 관련된 공격 사례들을 어디서 좀 많이 찾아보면은 항상 이제 모이 킹을 할때 제일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이죠. 이스프로이트 DB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서치를 하시고 그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음. 이렇게 예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2008년 2018년도 6월 27일부터 현재 쭉 보면은 최근까지 어 많은 취약점들이 어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 보면은 sqa 인젝션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쪽은 모리겠습 이게 취약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저도 뭐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유형들인데 csv 인젝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sqa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 아니면은 권항 상승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취약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에 나왔던 취약점들 사례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어, 보통 이제 웹 패킹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OWS 타텐 안에 있는 그런 항목들이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쪽에서는 모두 다 취약점들 이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 패킹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단기 과제들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단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기 과제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 그걸 이제 단기 과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안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정말로 취약점 분석 기준으로 취약점 분석 하는 것처럼 폼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취약점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취약점에 대한 개요들, 이게 어떤 이, 이 취약점들이 대체 어떤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,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이제 취약점 개요라는 것이고요. 그 취약점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, 분석 상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,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들이 적어도 이렇게 세개 정도가 제시되는 것들. 이 분석 상세에서는 이제 원리들 그 공격에 대한 원리들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대응방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뭐 플러그인 패치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은 시큐 코딩 관점에서 이, 웹, 이 웹패킹이 이웹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시큐 코딩을 적용을 해서 이 플러그인에서 패치를 했는지 그래서 기존 것과 기존에 나왔던 그 취약점에 대한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됐던 그 코드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고서 작성을 어,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작성들을 약한뭐 일주일에 하나씩 그 다음에 한이 두세 달 정도만은 워드프레스만을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분석하고 뭐뭐 한다면은 어,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나중에 어, 이렇게 진로를 선택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도 좋은,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당연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포장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통일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작성을 이 보고서, 이, 이 취약점을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같이 책을 썼던 것이 있었죠 국내에서 이제 좀 워드프레스만 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썼던 것은 어 제가 좀 많이 저희 쪽에서 많이 냈었는데 워드프레스, 워드프레스 모이킹 이라고 하면은 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일권 같은 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같이 이제 책을 이렇게 어, 쓸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같이 썼었죠 그래서 요런 책들도 한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해 나갔는지 어떻게 이제 취약점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해서 어떻게 책자로 이렇게 어, 묶었는지 예, 그것도 한번 좀 힌트를 얻으셔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은 예,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기본적인 걸 배우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,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예, 그거를 가늠하는 데는 요거만한 취약점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어제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